아, 어, 음. 춥다 하이요. 하이 하이요. 하이요. 하유요 하이요. 하유. 이다하이리하 음. 자, 자, 여기서 넘도록요도해 줍니다. 넘 하이요. 하 남을 거잖아. 응? 못 남지롱, 뚝배기 이런 심리전은 나머지입니다. 남을 거잖아. 다시 남을 거잖아. 어? 남을 거잖아. 어? 그럼 이거 맞춘다. 남을 거잖아. 어금나 이거 판짝 자 쓴다. 그걸 원래 애들이 바꿔주니까 차라리 여기서 끝낸 것도 좋은데. 상만들기 때문에 대안합니다 네. 어우야 뒤질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박 쭉쭉 다녀갑니다. 어, 야, 뭐해? 아, 사, 잘못 눌렀어. 이거 좀 웃기네 <웃음> 잘못, 잘못 들은 원래 운병한테 연결할 생각 없었거든아? 이걸 잘못 누르네 크크, 스디윤 은둔자 은둔자 이건 실화냐 레알, 쿠크 스디윤 실화냐구 어? 레알, 쿠쿠 이것이 은둔자 넥코냐고! 음, 좋습니다. <웃음> 음. 시작 좋다고? 아, 안 좋아. 안 음. 좋아. 아이고 용병아 그걸 저 뒤지면 어떡해 이 똥싸개 새끼야 하아 뿌직뿌직 부직부직! 뿌직뿌직뿌직 하 아! 똥냄새 똥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하 아! 냄새 냄새가 나서 더이상 살수가 없구나 하하 아! 아! 냄새나 아 뿌직뿌직뿌직 똥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구나 아 씨라 이런 이런 구덩이같애 이런 구덩이같애 에 구덩이같애 에 구덩이같애 안된다 용병의 치료속도 좋은데 빠르네 아 용병의 치료속도가 왜이렇게 빨라 용기치렬서 이렇게 빠지냐고 에 저... 나에저 빨라 에이 묵가, 묵가, 묵가.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에 빨리 묶어서 그냥 도망가 응? 여기는 정말 위험해 도망쳐 이곳은 지옥이야 하아 지옥이라니 내가 내가 지옥이라니 내가 내가 지옥이라니, 내가, 내가 지옥이라니. 아아아 아, 아, 말도 안 된다고. 아아, 어, 어, 내가 치옥이라니 아아아. 어, 어. 아니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니 선생님 뭐예요? 아니 선생님 뭐예요? 뭐예? 뭐해? 병 병신이야. 아니. 고이! 집중 안 하면은, 뒤진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니? 그,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헉! 뭐 하는 거야, 이거 일로 와, 용병! 용병, 일로 와! 용병, 일로, 안 아, 오나? 용병아, 일로 와, 안 오냐고! 용병아, 일로 와, 안 오냐고! 아, 뭐해? 그냥 뒤져야지 그냥 뭐니 그야? 쌍둥아 좀 시키거라 거기서 그런다고 내가 맞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거든, 그냥 뒤질라고. 응? <웃음> 어이가 없구나 그냥 어이가 없어. 와, 다짜들 와, 다짜들 와, 다짜들 와. 와. 와. 응? <웃음> 좋아, 이거거든. <웃음> 에, 에, 에. 좋아, 이거야. 이게 바로 야무진 억으로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그렇지. 잠시까지 됐으니까 이 상태로 자코카까지 도망가게 만들면은 깔끔하게 삼킬 나오지 않는가? 에. 용병이 치료하러 간 자코카 음. 잡으러 갑니다. 말려곧 음. 끝나긴 하지만 음. 괜찮지요. 에. 설마 음. 이거 구하면은 진짜 개사. 아니 문 따고 있는 거 뭐야 아니 그게 아니구나 아 아니 구하러 간거 아니지 에이, 에이 설마 설마 에이 그치 그치 그치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란 거 너도 알잖아 잘아 용병이 거 어디까지 기어가는 거야 음. 나 아까도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아 진짜 깔깔하게 올퀴 눈안 있으면 3킬로 아우리가 됩니다 야 아, 선진자가 살아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할 수 있겠는데 우리 선지자친구 까꿍입니다 음, 9시네요 와 빠른거 봐라 오 아, 저는 원래 경종 체스 딱히 뭐 신경을 안 써서 아 이거 왜아아 아, 이게 안 된다고 와 이건 좀. 진정 고수는 어? 그런거에 신경쓰지 않 연연하지 않는 법이죠 굿 묻고나서 리로딩합시다 음 한지가 주변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웃음> 뭐야 <웃음> 골상해가 왔네 <웃음> 뭐지? 지상군. 내가 여기 일부러 안해놨는데 이쪽으로 와서 울리는 이런 배웅망떡한 <웃음> 이 정도 면 근데 순 절이 맞지? 2층에서 저기 굴상에 저러고 있는데. 특 상황 보니까 아직 한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야부리를 철어줍니다. 안녕 아, 내 주위로 심리전 완승 어딘지 파악하려면은, 응? 여기 있네요. 까꿍. 많이 돌아간 것을 보면 어... 되죠. 디즈, 아, 뭐시여, 이거? 야, 판정. 아니, 아, 진심 판정, 진짜. 적당히 안 하냐고, 판정. 저런거 때문에 내가 살써없어어 뭐야 지갑 없네 굿. 빠지겠죠. 아직, 아직, 아직, 아아뭐아연한 소리지만. 야, 얘들아, 그래버리면은, 나안 봐준다. 마지막 기회야 이게 음? 마지막 기회라고. 어왜안돼 이거? 아니. 올테이크 없습니다 연결이 안 끊어져 무슨 걸음 걸음 음. 끌려야지 암! 내가 누군데 으으자 음, 음, 음, 음. 하거든 샤마리 음. 도망갔거든 음. 거리 아무지게 빨리거든 음. 안나 무시무시하거든 음. 어 이거 설마 구출 가능 음. 하지만 그건 상상속에서 가능한 일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일 음. 오예 오예 음. <웃음> 是不